주의원 방송 아나운서 김호진 김호경, 서요원입니다 벌써 계절은 선선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추석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추석 명절에도 서로 왕래나 만남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웃과 가족에게 따뜻한 정 나누시면서 힘내세요 시청자 여러분 가득 찬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시기 바랍니다